형우야! 오 어, 형! 와아아가워요 <웃음> 형님 <웃음> 형이 변한?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 형 얼굴 한번 보세요살발 묻었지? 아니야 이게 아니야 <웃음> 머리가 파마 하셨네 몸 괜찮고? 예 네, 괜찮습니다 <웃음> 가시죠 <좀 있자. 웃음> 아, 형이 여기서 비행기를한 번도 안 타고 있어요 그럼 여기 비행기는 천이 어떻게 요 아니요 이게 경주, 그, 때문에 오셨어요. 근원? 네, 어떤 일을 하시면서? 어, 오겠습니까? 백수예요. 백수였어요. 서울 들어온 건뭐 거의 내 마음에 안 들고.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고. 그래서 그냥 계속 안 하게 됐어요. 그게 한 3년? 4, 3년? 한 3년 반? 1 1배지은 생계에다 먹고 사는 분은 그 어떻게 해요 다행히... 그래도... <웃음> 뭐 행사... 다행히 뭐 그런 것들이 가끔 와요. 또 CF도 미르포... 이거 선전하는 게 아니라 미르포라고 게임... 그것도 이제 그저께 한 3, 4일 전에 이제 발표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나마 감사하죠. 그렇게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니까, 어, 고마운 거죠. 아, 내가 사실은 경주를 되게 오고 싶었는데, 그 형이랑 경주를 오고 싶었어요. 최근에 나도 지금 몸이 좀 되게 안 좋았었고, 그래갖고 한 1년, 1년 반 동안, 물론 지금도 소병주인데 형도 몸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내가 예전에 형구형이랑 여행, 여행을 한번 꼭 가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또 형님이 요새 또 가장 친했던 동생분이 또안 좋은 일들이 그래갖고 되게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래 그러시고 있었어가지고 형님하고또 오랫동안 내가 여행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아 형이랑 좀 여행, 형이랑 형한테 여행을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다. 근데 우리는 평소 전화를 되게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, 어쩌다 통화하면 너무 반가운 스타일이기는 둘이 너무 서로를 잘 아니까. 그래서 아, 형이랑 꼭 경주 여행을 꼭 가고 싶다. 그 내가 방황했던 시기에 나한테 되게 위안이 됐던 만화가 있었는데, 만화를 너무 좋아하니까. 그때 이제 그 만화가 이현세 씨 만화였고, 형님을 딱 왔는데, 너무 똑같은. 그냥, 만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람이 딱서 있는 거예요. 머리도 완전 까치머리. 지금은 이제, 최근에 파마하셔가지고, 이제, 머리가 이렇게 베토베 머리 됐는데, 그때는 진짜 오리지널 까치머리. 이렇게, 이렇게 붕 떠가지고, 이렇게 쫙쫙 내려온 머리에, 이렇게, 이렇게 호주머니 손 넣고, 약간 이렇게 기울다간그 모습이, 와, 이현세 씨도 정말 표현을 잘했지만, 그, 그 표현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인연? 아기연? 우리 한 20년 됐어. 20년. 그때 드라마 때문에 만났어. 드라마 때 만난 건데. 만났는데... 드라마 어떤 드라마? 연인시대 이정재. 실화서 내가 모셨던 형님. 그거 뜯어져 팔거 아니야. 아니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뜯겨가지고. <웃음> 드라마 깡비아빠로도. 맞춰. 그래야지. 그런데 막상 영어 만나갖고. 만난 데 영호가 나를 또 너무 반갑게 대하고 친형처럼 지가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너무 그게 정답이 가고 영호란 친구는 친구라고 얘가 나를 동생 다루듯이 한다고 그냥 얘가 나를 형 그러면서 껴안는다고 이렇게 위에서 크니까 끼로 어쩔 때 내가 그래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내가 꼭 동생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. 그리고 이놈이 말은 형, 형, 그러고, 어, 어, 어 하지만은, 예, 보면은 은근히 얘가 나를 동생 다루듯이 한다고. 근데 나는 또 그게, 그걸 즐기는 거고. 일단, 만나자마자 여성 잘 맞았지. 내가 엄청 불쏘다 했어요, 괴롭히고. 인기가 있는데 네. 왜괴롭히고 좋지 않나요? 아, 이게 좀 그냥 내가 놀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놀아주고 참기 자 <웃음> 너무 인기 많으니까 사람들이 줄줄 으로좀다니는 <웃음> 거야. 반대예요, 반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지금 영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야인시대 찍을 때.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다고. 형, 우리 나중에 같이 여행 한번 가자. 아, <웃음> 그래서요 그래. 네가 그랬어. 그게 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형,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고. 좋아하지. 어. 그래서 나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한다 야. <웃음> 내데 이랬더니 말아. 내가 형 굉장히 여행 가게 만들 거야. 네가 나한테 그랬다. 여행을 항상 혼자 다했는데 음. 이 나이를 먹고 이한번 아프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, 여행은 혼자는 아닌 것 같다. 어. 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깊이 내가 누군가를 더 보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사람과 의 삶에 대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아, 친구랑 여행을 는구나이런게 어떤 좋은 거 같아요? 솔직히 이건 정말 내가 난 여행 처음이야. 예? 처음? 어. 여행 처음이에요? 그, 첫 여행을 저랑 하시는 거예요? 그 나이 67에 예. 지금 내가 영웅하고 여행 처음 대박. <웃음> 와 진짜. 여행을 한 번도 안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음, 여행이란 말을 내인생에는 없었어. 없었어 감사합니다 근데 얘 마을에는 거절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다 얘는 칼만 안 들었지 아이 협박이랑 마찬가지 협박이 아닌데도 협박이랑 마찬가지야 형가뭐 나하고 가는 거야 처음에는 영호한테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형! 나하고 여행가! 이러길래 미치! 내가 너하고 여행을 왜 가? <웃음> 그랬는데 여러 분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... 나한테 아주 특별한 특별한 2박 3일이 될것 같다는 이렇게 여행 해본 게 정말 없으니까 네.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뭐라고 해?